제15조.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항.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.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. 제2항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. 제3항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.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항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2항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주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. 제3항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수 있다.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1항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 제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